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디자인이라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옵션들을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바디의 아이콘의 색깔이 달라지는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자 고 하는 것은 파트 바디 일반 바디 뭐 지오메트리 컬셋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뒤에 가면 불린 연산 불린 오퍼레이션 기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아시죠? 자, 일단 파트 바디 부터 보겠습니다. 파트 바디랑 선 여러분이 단품을 만들면 항상 존재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툴의 옵션에서요. 저는 이 파트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파트 다큐먼트에서 이 하이브리드 디자인 기능을 켜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웃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체크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해보죠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그렇죠? 이름은 어떤 이름을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 있죠? 이 이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저장할 때파일 세이브할 때 파일 이름은 각각 다르게 주지만 은 내부의 이름은 파트1, 파트1 똑같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 어셈블리에 조립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파일 이름은 다른데 내부에 있는 이름은 동일하면 에러 아닌 에러가 뜹니다. 어, 내부에 있는 이름이 똑같다 이름을 바꿔달라 그런 대화상대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파일 이름이랑 이 내부에 있는 이름을 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어, 처음부터 여기다가 어, 파트 여기다 이름을 주고 들어오면 좋지만 나중에라도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있죠 거기서 프로덕트에서 이름을 꼭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나중에 뭐 BOM 어셈블리 파일이라면 도면에서 pom 부품 목록표를 만드시죠. 그럴 때는 하부에 있는 이런 정보들도 충실하게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뭐 설계자, 성인자 같은 별도의 속성을 집어넣고 싶으면 이 define o t h p r o e r t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속성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드래프팅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캔슬하죠. 자, 일단 새로운 단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파트바디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바디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파트바디는요 여러분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구매하시면 하드디스크가 하나 반드시 들어있죠 없을 수 있나요? 그런 컴퓨터 역할을 못하죠 그리고 하드디스크 하나 있다그러면 C드라이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D드라이브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C드라이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C 언어의 C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요인도좀 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항상 C드라이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파트바디랑 우선 하드디스크의 c 드라이브에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할 수 있고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파트바디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걸 삭제할 수 있나요? 삭제 안됩니다. 삭제 어떻게 합니까? c 드랍을 지우면 뭐 컴퓨터 켜놓고 c 드랍을 지울 수 있나요? 못 지웁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하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트바디 이름은 변경하실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프 r o p e 여기 피처에서 이름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뭐 SJS yes, yes 해볼까요? 오케이 했습니다이름 바꿀 수 있지만 이 파트바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C 드라이브 이름 바꾸실 수 있죠. 그렇지만, C 드라이브라는 그 성질 자체가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파트바디 이름도 잘안 바꿉니다. 왜? 헷갈리잖아요. 일반 바디 이름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파트바디 그대로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죠? 인서트 바디, 새로운 바디를 하나 만든다면, 이건 일반 바디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쭉 내리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Change Part Body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뉴 안보이시죠? 하셔가지고 확인 누르면 둘 사이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순서를 바꾼다기보다는 아예 속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C 드라이브가 되고 얘가 D 드라이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 되돌릴까요? 원래는 이게 C 드라이브죠. 이게 D 드라이브인데 이거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속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다기보다는 자, 하나만, 그렇죠? 일반 바디 중에서,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반 바디 중에서 그 중에 한 개만 파트바디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얘를 파트바디로, 얘를 파트바디로. 그렇죠? 뭐이세 개를 동시에 파트바디로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죠? 자, 이 파트바디 안에는 모든 게다 들어옵니다. 포인트던라인이 다운, 플레인이운서페이스던 물론 하이브리드 디자인 기능이 켜져 있다고 그러면, 요 모든 게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심지어 나중에 분리 연산을 통해서 이런 바디들 있죠? 이런 바디를 파트 바디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C, D, E 이렇게 드라이브를 나눠 쓰다가 어 나는 너무 많이 나눴네. 그럼 파티션 관리자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D 드라이브를 C 드라이브에 합친다든지, 그렇죠? E 드라이브를 C 드라이브에 합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파트 바디를 다른 일반 바디 안에 집은 넣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바디 안에 들어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업 순서, 히스토리,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무슨 얘기냐? 자, 포인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찍고요. 요 평면 찍고 쭉 마우스 옮긴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또 평면 찍고 쭉 옮긴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포인트 찍고, 이쪽 포인트 찍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포인트 1을 지워버리면 라인 1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축죠 딜리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자식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체크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에러 납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컨트롤 Z 하죠? 그렇죠? 그리고 히스토리를 가진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워크 오브젝트로 해서 거기까지 작업 내역들을 일일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 평면을 하나 만들어보죠. 예, 찍고요. 옵셋으로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은 사실은 포인트 1, 2 라인하고 무슨 부모자식관계를 가지나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얘하고만 부모자식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얘를 어떻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나중에, 렇죠 마우스 오른쪽 이리워더 기능을 쓰시면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요. 한번 바꿔볼까요? 클릭하고 노란색은 못 갑니다. 포인트 1을 찍고 포인트 1 앞쪽에다가 갖다 놓겠다 하면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얘가 워킹이니까 밑에 게안 보이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고 싶으면 파트바디를 워크 오브젝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C 드라이브 역할을 하는 이 파트 바디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한 개씩은 있다. 모든 단품마다 한 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한개 존재하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면 변경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질 자체는 지가 C 드라이브라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 에 일반 바디를 C 드라이브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는 있다. 체인지 파트바디로요. 이 안에는 하이브리드 디자인 기능이 켜져있다 그러면 모든게 다 들어온다. 포인트 다운, 라인이운플레인이운서페이스 다운, 스케치 다운, 솔리드 다운. 심지어 다른 바디까지 다른 바디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불린 오퍼레이션, 불린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알았어? 자, 그런 얘기고요. 히스토리, 작업 순서를 가진다. 부모, parent, child 관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define a work object 기능이 먹는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자식관계를, 부모자식관계 없는 요소들끼리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리오더 기능을 쓰면 된다. 그쵸? 자, 파트바디였습니다. 그럼 일반 바디는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이게 파트바디라고 치면, 나머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가한 바디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반 바디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쉽게끔, 이제 일반 바디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C 드라이브라면, 나머지 것들은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했어요. 했는데, 어, 보니까 통째로 하나가 C 드라이브로 해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 막 프로그램, 윈도우 설치하고 프로그램 깔고 자료도 다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컴퓨터가 맛이 갔어요. 버이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C 드라이브에 모든 자료를 다 저장해 놨는데 윈도우 새로 깔아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론 복구 기능을 쓰면 되지만은뭐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는 윈도우 새로 깔고, 그렇죠? C 드라이브 다 포맷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들어있던 자료 싹다 날아갑니다. 물론, 그죠돈 백만원 주고 복구업체불러가지고 복구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상당히 위험한 짓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C 드라이브는 뭐 윈도우와 프로그램 까는 용도로, 그리고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나 F 드라이브 만들어가지고, 백업용이나 자료 보관용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랑선, 하드디스크의 DEF 같은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존재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10개가 있던 20개가 있던 그 개수는 아무 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있을 필요 있나요? 그렇진 않죠 파트바디에다 다 만드셔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는 파트바디에 순차적으로 만드는 거는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바디와 바디끼리의 어떤 불린 연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잡한 단품 설계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단품 작업 시 마치 어셈블리처럼 부분적인 바디로 분해해서 작업하고 나중에 불린 오퍼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그거를 바디간 연산을 통해서 하나의 단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시죠?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를 왜 쓰느냐? 왜 쓰느냐가 이세 줄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맞죠? 복잡한 기계를 설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한 덩어리를 하나의 바, 단품에 다 설계하시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낱개로 나눠서 설계하고 이걸 어셈블리해서 가져다가 조립하듯이 하나의 단품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단품이면 이거를 파트바디에 순차적으로 다 모델링해 나가다 보면 막트리가 꼬이가지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큰 하나의 단품을 부분적으로 바디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실제로 단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복잡한 단품을 작업할 때 마치 어셈블리처럼, 그렇죠? 부분적인 부분, 단품의 어떤 부분 부분을 바디별로 작업하고, 그를 불린 오퍼레이션, 불린 연산을 통해서 바디간 연산을 통해서 하나의 단품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바디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는 이 파트 바디처럼 기본적으로 바디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디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하이브리드 디자인 기능이 켜져 있다 그러면 모든 게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능은 여기 다 들어옵니다 C드라이브에 파일 저장하는데 D드라이브라고 파일 저장 가려서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다 다 들어옵니다 포인트든 라인이든 플레이든 쭉다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 제가 두번 써놨네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작업 순서로 가십니다 기본적으로 파트바디하고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define는 w o r k object 기능도 먹고요, 리워드 기능도 먹습니다. 그런데 왜 바디를 쓰냐는 얘기죠. 왜, 왜, 왜 쓰냐고요? 이겁니다. 분리 오퍼레이션 그렇죠? 분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복잡한 단품을 설계할 때이 분리 연산을 써야 되고 불린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바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한 단품이라고 그러면 바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파트 바디에 다 만들면 되죠. 그렇지만 복잡한 단품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요. GS부터 먼저 배워보죠. GS. 자, GS 넣을 때도 인서트에 geometric 깔 set. 아니, 저는 그냥 GS, GS 그럽니다. 그럼 GS란 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GS 안에는 들어오는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임 그러니까 포인트 라인 플레인 이런 와이어 프레임적인 요소하고 서페이스 공면이죠. 공면 관련 명령어들 그리고 스케치 물론 스케치는 바디 안에도 들어옵니다. 자 이런 요소들만 담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폴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폴더 그렇죠?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한번 집어넣고 보겠습니다. 인서터에 GS 저는 어, 포인트만 담을 GS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주는 상관없습니다. 이 그렇죠? 현재 워크가 파트바디 워크 되어있으면 그 바로 밑에 만들어집니다. 얘를 워크로 해놓으면 요 밑에 바로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뭐커버만을담은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형상을 분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 안에 제가 포인트를 집어넣어보겠습니다. 얘는 잠시 하이드하고요. 포인트 가지고 평면 잡고 마우스 움직인 다음에 클릭 또 하나 더 만들어보죠?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얘네들은 작업 순서가 있을까요? 작업 순서 없습니다. 맞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얘네들 은 폴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폴더 여러분 그 하드 디스크 안에 자료가 많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회사 자료, 개인 자료 아니면 음악 자료, 그림 자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쓰지 않습니까? 안그러도 하나의 폴더에 다 집어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C 드라이브통째로다 집어 넣어버리면 이거 자료 찾느라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폴더를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GS. 그러면 뭐 폴더 안에 제가 파일을 저장하는데 이게 순서를 가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별로 정렬할 수 있고 크기별로 정렬할 수 있지만 그건 정렬의 개념이지 뭐 내가 만든 순서대로 이게 차곡차곡 쌓이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 순서에 상관없이 형상 요소들을 기능별로 뭐 포인트는 포인트별로 커브는 커브별로 플레이은 플레인별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와이어 프레임들만 따로 모은다든지그 그러니까 역할별로 모아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GS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어 그러면 어 나는 서페이스를 담을 GS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i n s GS 이렇게요. reference r e n e s u a c 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또 다른 폴더 안에 폴더 있을 수 있듯이 gs 안에 또 다른 gs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sert gs 하는데요 자 A라고 주겠습니다 그냥 OK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밑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지우고요 insert gs 하면서 A를 만들건데 요 안에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럼 클릭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예스냐 노냐. 예스는 만들겠다. 아니요는 안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스로 하면. 그렇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러면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A 주고요. 얘를 찍고. 아니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식으로.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로 만들거냐, 자식으로 만들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B 하시고요. 예 찍고, 아니요, 케이 누르면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A 밑에 또 다른 자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를 찍고, 아니요, 이번엔 서브 A라고 해보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폴드 개념에는 폴드 안에 폴드 하실 때,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B를 끌어다가 A에 갖다 놓겠다? 그럼 A 자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B를 A하고 같은 레벨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이름면 되는 거예요. 아빠, 제... <웃음> 그렇죠? 제 아들이면 잘 그러잖아요. 아빠, 누나가 뭐라고 그랬어? <웃음> 아빠한테 이름면 됩니다. B를 그렇죠? A 아빠한테 이르면 같은 레벨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서브 a 를 서페이스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ABC하고 같은 레벨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다시 B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B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폴드의 개념입니다. 폴드. 어쨌죠? 작업 순서에 상관없이 형상 요소들을 기능별, 역할별로 묶어두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필요한 형상만을 모아서 새로운 CSS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하나의 GS를 다른 GS에 추가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안이는 어떻다? 절대로 절대로 솔리드적인 요소는 포함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A를 워크 오브젝트를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스케치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자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오죠 분명히 스케치는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그렇죠? 패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죠? 바디 안에, 바디가 지금 워크 오브젝트아니다니입니다그 말은 무슨 얘기죠? 현재 밑줄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A에 있다는 얘니다 작업 내역이 A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A는 기본적으로 GS이기 때문에 GS 안에는 솔리드적인 요소는 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파트 바디의 제일 마지막 그 파트 바디에 뭐가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다가 추가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누르죠? 예 찍고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하면 실제 결과물은 자쇼해 보죠. 실제 결과물은 어디 들어온다? 파트 바디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지에서는 절대로 절대로 바디나 솔리드, 그렇죠? 다른 바디나 솔리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작업 순서가 없어요. 작업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맞죠? 그렇죠? 이런 얘기죠. 마우스 오른쪽 워크하면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요? 작업 순서가 없다니까요. 작업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이걸 마음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옮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디에 들어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업 순서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워크 오브젝트, 작업 순서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함부로 얘를 끌어다가 이 아버지 위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거 에러 납니다. 에러. 맞죠? 자, 작업 순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디가 안어로는 솔리드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 연산이랑는 것은 기본적으로 솔리드와 솔리드끼리의 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연산이 대상이 될까요? 안됩니다. 얘는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와이어 프레임적인 요소, 증여서, 서페이스적인 요소를 담을 용도로만 기능별로 역할별로 분류할 용도로 사용되는 거지 이 안에는 절대로 솔리드를 못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리 연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모델링하실 때는 파트 바디와 바디와 GS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구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GS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죠? 작업 순서를 안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업 순서를 가지는 GS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OGS라는 놈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GS와 OGS는 기본적인 성질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OGS 안에는 작업 순서를 가지는 겁니다 작업 순서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이 작업 순서를 가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 유하죠?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자, 그러면, OGS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insert, OGS. 근데 OGS는 여러분이 쓰지 쓰시, 안쓰셔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뭐, 일반적인 그 GS는 그냥 GS만 쓰셔도.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포인트 하나 만들어 보죠. 쭉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도 평면 잡고 클릭 그 다음에 라인 하나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작업 순서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기죠 마우스 로른쪽 워크 오브젝트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순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평면 만들었습니다 이거 드래그하면 패드 1 위로 갈까요 안갑니다 안가요 그렇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에 보죠. 리오드 기능은 있죠. 왜? 작업순서를 가지니까. 한 다음에, 포인트 1 앞쪽에 갖다 놓겠다. 이렇게. 작업순서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바디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작업순서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GS 안에 바디가 들어와버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웃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왜 이게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바디. 중문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죠? 왜죠? 예. 작업 순서를 가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파트 바디를 워크로 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바디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OGS랑 우선 오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업한 영상과 작업한 내용이 작업 순서를 가진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o g 에서내원은 이전 작업과 다음 작업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작업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토리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지에서는 이 워크 오브젝트 기능이 사용될 수 있고, 리워드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불린 연산, 앞으 나중에 배울 불린 연산이랑은 바디와 바디끼리의 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insert OGS 하나 넣었습니다. 그럼 이 o g 서가 바디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이 o g 서끼리 불린 연산이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예를 워크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한번 눌러보시죠. 기본적으로 불린 연산 개념이 떠나요안됩니다 불린 연산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건 됩니다. o g 서 안에 들어있는 바디끼리 있죠.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워크 오브젝트하고 바디 4번을 바디 3번이랑 자, 앱 해보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누르면 이 안으로 집어넣겠다. 오케이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사실은 뭐 이것도 잘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바디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바디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형상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 g 산 안에 들어있는 바디끼리는 연산이 됩니다. 연산이 되는데, 사실 이 개념까지 여러분이 이해하다나 그러면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파트 바디, 일반 바디, GS, 이세 가지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남아있죠. 바디 이너셋. 이건 뭐할 때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디하고 바디있는셋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바디 넣을때는 인서트 바디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에 OGS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OGS 안에다가 바로 바디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파트바디를 일단 워크로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바디하면 바로 밑에 들어오지 OGS 안에 찍어넣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바디 이너셋 하시고 OGS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OGS의 아버지로 만들지 OGS의 자식으로 만들지 얘예 눌러보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OGS의 아버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되돌리고요. 인서트 하시고 얘예 찍고 아니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바디 OGS의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 이너셋하고 일반 바디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기본적인 성질은 일반 바디와 동일합니다. 삽입시 그러니까 바로 OGS 안에 집어넣고 싶으면 바디 이너셋을 써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끌어다가 OGS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파트 바디, 일반 바디, 그리고 GS 이 세가지만 정확히 구분하시고요 크게 본다 그러면 바디 안에는 솔리드적인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GS 안에는 와이어 프레임하고 스페이스 요소가 들어올 수 있지 절대로 솔리드와 관련된 이 파트 디자인 워커벤치에 들어있는 이런 명령어들로 구현되는 그렇죠? 솔리드적인 요소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들어온다 그걸 먼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있죠. 파트바디를 워크로 해놓고 뭔가를 집어넣으면 바로 밑에 만들어집니다. 바로 밑에 만들어져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 이거 순서 어떻게 바꾸지? 아버지한테 이러면 된다니까요. 아빠 제 그런 리오드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식의 어떤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바디 4분을 위로 이렇게요. o 제스를또 위로 이렇게 순서를 바꿀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리오더, 칠드런, 자식들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서열을 재정렬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GS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포인트라는지 뭘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렇죠? 이걸 드래그해서 뭐 하다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근데 나는 원래 만들었던 순서대로 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오토소트 있죠? 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그렇죠? 카트가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툴바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있였죠 마우스 오른쪽, 어, 인서트 있죠? 이게 좀 많습니다 자, 인사트 툴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디 집어넣을 때 이거는 바디 인 e 셋입니다 그렇죠? 바디 안에 또 집어넣을 수 있나요 바디 안에 바디를 못 집어넣습니다 그럼 분리 연산을 통해서만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는 gs 안에 바디를 집어넣을 때 쓰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예 gs 집어넣을 때 ogs 집어넣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요 끝에 있는 거는 예, 인사트인 뉴바디라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바디를 쓰고 어떤 때 GS를 써야 되지? 이런 건좀 경험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성질 자체는 좀 여러분이 구분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